불잠을 주무시는 사례를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사연인데요. 네, 지난번 이비인후과 의사에 이어서 내과 의사가 주셨네요. 음.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거였습니다. 아니, 지방은 전국이 다 지방이에요. 그렇죠. 서울 서울만 빼면 지방, 다 지방이죠. 아니, 여기? 서울 빼면이 아니고, 서울도 지방이에요, 서울 지방. 아, 그렇죠. 서울 저, 지방, 예. 중부 그래. 지방, 남부 지방. 그래서 다 지방이거든요. 음, 근데, 맞아요. 자 사람들이 지방이라는 인식을 하면 어. 다, 다 지방. 다 지방이라고 아. 생각하는데. <웃음> 맞아요. 이거는 서울 중심 사고를 버려야 돼요. <웃음> 그러면 네. 서울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서울을 아, 온 이유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 그 접근성이 <웃음> 제일 좋더라고요 서울 네, 사실이 그렇죠 네.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게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전주했을 때 제주도에서 오시는데 제주도에서 광주로 와서 광주에서 전주로 오시거나 분산으로오셔 갖고 오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는 비행기가 자주 없잖아요 그렇죠 러니까좀 미안하긴 하던데 그 전주가 조금 만 도시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 애매. 자가 운전하고 가면 전국 음. 3시간 내에 다 가는데 음. 대중교통은 좀 불편하죠. 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제한몸 제한 희생해서 음. 이 타양살이를 하면서 이 연구소에서 어, 자발적 감금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서울은 있잖아요. 아우, 정말. 왜요? 서울에 어? 뭐 이제 1년 넘게 계셨는데 이제 익숙해지시고 괜찮지 않으세요? 아니 뭐 서울 나가 봐야죠. 뭐맨이 연구소 안에서 계속 겨우 뭐 집하고 여기 집하고 여기 <웃음>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모임 한 번씩 갔다 오고 자 이렇게 여기인데. 어. 네. 저 만나려면 빨리 오셔야 될 거예요. 저 언제 <웃음> 어? 지쳐서 보더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몰라요. <웃음> 보트 소장이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낚시터만 가서 계실 수도 있어요. <웃음> 낚시터 주변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웃음> 네. 지방에 계시거나 서울에 계시거나 저는 지방을 앞에다가 응. 뭘 응. 써야 돼요. 어디 지방? 응. 네. 영남지방, 뭐 전라지방, 중부지방, 응. 남부지방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서울지방. 응. 어, 서울도 지방이다. 응. <웃음> 하는 거를 응. 아, 말씀드리면서 어, 어느 어 지방인지는 저는 알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과를 개원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어, 의사하면 참 베스트 직업이죠. 음. 근데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환자들만 보잖아 갇혀가지고 저처럼. <웃음> 근데 저는 다행히 힘들고 지친 환자들은 아니고 꾸이하는 음. 그런 현상 때문에 좀. 괴로운 사람들이지 음. 아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그렇죠. 아픈 사람 상대하다보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장님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내과사로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누구못지 않게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조절과 적절한 운동 으로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이분이 아, 되게 말도 느리느리다면서 음. 이게 욕심도 별로 없고 정말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음. 정말 아이고 참 편하게 산다 <웃음> 욕심도 없어. 뭐. 그냥 아, 저좀삶 괜찮아요. 집안에서 음. 뭐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음.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아침이 물기력하고 두통을 느끼며 아내의 걱정을 들어야 했습니다. 코고는 소리는 참을 수 있겠는데 음. 가끔씩 숨을 뭐죠?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르는 시간이 계속되면 본인도 잠이 깨고 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도 참 아내가 부인이 음. 코고는 소리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숨을 안 쉬는 거는 불안해서 뭐 걱정되니까. 걱정된다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 와이프는 참 좋은 사람을 음. 얻었어요. 음, 음. 수면부흡증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음. 갖가지 방법을 써서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도 습관이 안 돼서인지 어렵고 특별히 살이 많이 찐 것도 아니어서 수면담검사를 받게 되었고 부흡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원했지만 담당 의사는 2위로 같겠죠? 네. 수술보다는 바이오 땡땡이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며 이걸 권장하시거든요. 음. 같은 의사의 권유기에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자, 이분은 뚱뚱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음. 관리를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딴데 있었죠?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착보면 음. 알아야죠. 음.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여기 그리고 여기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 잘한다